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오도구 몽키스패너남 사건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자토로 타고 막 가고 있었어요 한 2시? 세시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가 막힐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쪼끝까지 차가 멈춰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뭔 일이 있나보다 있나? 고나좀 신이 나가지고 이제 자토 타고 막부릉부서 갔어 쪼 앞으로 가는데 막 소리가 엄청 들리는 거야 막. 봤는데 어떤 젊은 남자가 40대 중반, 50대 초반 정도 된 아저씨를 후두로 패고 있는 거야. 그냥 막 영구장 <목소리> 때리고 있어. 그게 견자단이야. <웃음> 좀 맞다가 아저씨가 자기 차로 가. 자기 차로 가더니 뒤 트렁크를 열고 뭘 짚고 꺼냈는데 칼이 아니라 몸티스이어 이거를 그놈을 때려주겠다고 이렇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을 <웃음>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고 막막 이러고 <웃음> 휘두르는 거야. 진짜 옆사람이 다치는 말들은 신경을 아예 안써 그냥 저놈을 무조건 한 대를 때리겠다라는 생각으로 휘두르고 있는데 그 영무 남자는 뛰는 것도 빨라 휙 돌더니 그냥 손이야 그냥 뭐 시야에 보이지도 않아서 어떻게 쫓아가겠어 이 아저씨가 못 쫓아가더라고요 그데 결국 분에못 이겨서 이제 막 계속 휘두르다가 난 이제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다 난 저러다가 만약에 내가 한국인이라서 한대맞으면 어떡해 또한국인이냐 때리면 어떡해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바로도 막았지 그이 휘두르는 범위가 너무 컸어 네가 만약에 무결한 사람이야, 그럼 내가 얘를 최대한 피해야 되잖아. 진짜. 그게 아니라니까 얘도 그냥 때려두고 <웃음> 이상하지 않은 각도였어요. 진짜. 아, 진짜. 그렇죠. 중국에 흉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직접 본건 아니고 들은 얘긴데 어떤 오빠 분이 마트를 가려고 골목길을 딱 들어갔는데 어떤 남자 두 명이 막티격 튀격 티격 튀격 이러더래요 근데 갑자기 남자 한 명은 호다다닥 도망가고 한 명이 막 약간 이제 고개를 숙이고 약간 이제 몸도 이렇게 움츠리고 약간 이러고 있더래 그래서 어, 뭐지 이러고 갔는데 그 움츠리고 있던 남자가 칼에 찔려가지고 피를 이렇게 흘리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 오빠는 그칼 찔렀던 애가 자기를 보기라도 하면 어떡해 나도 칼 찔릴 수도 있잖아 너무 무서워서 진짜 거기서 그냥 도망쳐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흉기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저희가 디폴트가 주먹이잖아요 얘는 디폴트가 일단 뭔가 손에 드는 거야 그게 당구 큐때가 됐든 장치가 됐든 망치가 됐든 몽키스패너가 됐든 일단 쥐고 휘두르는 게 먼저인 거지 내가 언제 맞아도 이상하지 않은 어. 나라? 목숨 내놓고 다니는 거야 그냥. 여러분 모든 중국에 불법 택시가 있고 가짜 택시가 있어요.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불법 택시는 대놓고 불법 택시라는 표시를 달고 다니거든요. 이제 빨간 불? 가짜 택시는 그냥 똑같이 생겨서 미터기도 있고 밖에 그 택시 그 판도 있고 그냥 그 기사님 얼굴 그거 붙여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가짜 택시가 다른 그런 그런. 범죄 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음... 그런 택시인 경우가 많죠 음, 왜냐면 등록이 안 돼있고 하다보니까 그쵸 아니면 이미 등록이 되어 있던 차를 본인이 사서 쓴다던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가차 택시를 진짜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조심하는 방법밖에 제가 아는 형한테 들은 거거든요 되게 외져요 그쪽 지역이 그래서 거기서 번화 가로 가려고 하면은 택시를 타야 했는데 불법 택시를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택시를 타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핵싱이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뭘 주더래요 자기가 여기 써있는 거를 뭔소린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달라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래서 그냥 어떤 한국인이 뭐라고 썼는데 궁금해서 알려달라는구나 하고 어떤 쪽지를 준 거예요 제가 소품을 좀 준비했죠 <웃음> 이런 쪽지를 줬는데 읽어달라고 중국어 그때 그 내용이 적혀있는 거죠? 이게? 네 맞아요 와아...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써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한국어. 이 택시는 위험한 택시입니다라고. 근데 그 얘기를 전해주는 택시 기사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개미 바라보면서 이거 무슨 뜻이야?라고 물어봤는데 이형 이거 받았잖아요. 뜻을 어떻게 얘기해줘요? 딱 봐도 아는 눈치인데.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집에 왔대요이 <웃음> 상태 그대로. 어 좀. 저... 오 나도 있어 여기 좀. 약간 뭐라 같애. 해야 되지? 어 막. 닭살 도고 아까 제가 또 가짜 택시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택시랑 다를 게 없다고 라 제가 국경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었을 때 진짜 핫했어요 이 주제가 내가 분명히 목적지를 얘기를 했는데 항상 가던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루트가 아니라 자꾸 산길로 가더래 그래서 얘가 너무 무서워서 아니 왜이 길로 가냐 물어봤는데 아이 길도 이제 있다 이런 식으로 점점 깊은데? 뭐 점점 차도 많이 없어지고 이막 점점 산 쪽으로 가는 느낌이더래요. 그래서 얘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진짜 중간에 잠깐 차가 멈췄어. 그냥 막초기비었던 거지 거기가. 신을 걸리자마자 얘가 그냥 문 열고 뛰쳐 나와가지고 그 밑에까지 진짜 차 많이 다니는 데까지 막 뛰어서 다른 택시를 잡아가지고 결국에 다그 목적지에 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게 내가 안 타서 모르는 거지. 이게 어디에나 있다라는 거잖아요. 택시는 진짜 여러분. 카카오택시처럼 중국에 어플이 있거든요 이제 띠띠다초라고 해서 중국식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서 웬만하면 잡아서 타시는 게 진짜 가장 안전합니다 어 이게.. 아직 손 드는 게 만약에 제가 돈을 아끼겠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아끼겠다고 그냥.. 아무 택시나 잡고 탔다가 정말 말 그대로 제가 없어지면 어떡해요 아무도 나를 못 찾는 거야 증거가 없는 거야 아니 그냥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내 모든 흔적이 돈을 더 달라고 왔다든지 갑자기 도착지 와서 이상한 데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 흔하게 일어나요. 차라리 정말 돈 조금 주더라도 카카오택시 같은 어플을 이용하시는 게더 안전합니다.